Red, red, red. 퍼플 느낌 탁탁. 여러분, 립 진짜 예쁘죠? 입술 진짜 예쁘죠? 촉촉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웅행웅행, 옹행, 진웅애입니다 쿠션 맛집, 쉐딩 맛집 투쿨포스쿨에서 촉촉이 립틴트가 새롭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전 색상 리뷰 들고 왔고요. 그러면 바로 립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l t and Hell.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클리어 틴트는요. 다섯 가지 컬러로 12,000원으로 출시가 됐고요. 케이스를 보시면 조금 로맨 느낌이 살짝 있는데요. 클리어 틴트의 착색은요. 1호를 제외한 네가지 컬러는 착색이 조금 심했던 편이고요. 어차핑 아닌 컬러 그대로 착색이 됩니다. 끝부분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팁의 내용물이 잘 묻어나오는 립의 팁 모양이어서 그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클리어 틴트의 향은 그 어뮤즈 뉴듀 컬렉션 뉴듀 틴트와 똑같은 자몽 스파클링 자몽 냄새가 나요. 요즘 촉촉이 틴트에 자몽 향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 요 가벼운 립 오일을 바른 것 같은 그런 텍스처인데 입술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광택이라서 편안하게 바르실 수 있을 것 같은 촉촉한립 틴트예요. 아주 이번에 모머랜드 분들께서 예쁘장하게 모델을 하셨던데 제 입술에는 예쁘게 올라갈지 이상하게 올라갈지 바로 립에 발라볼게요. 그리고 이 틴트의 별명이 햇살 광택 틴트던데 투쿨 포스쿨 아트 클래어 틴트 01번 러디 피치 페츠 페츠 페츠 페츠 페츠 음음 음. 굉장히 얇게 발리는걸? 음 연어 컬러인데? 01번 러디 피치 컬러는요. 피치 오렌지 코랄 컬러예요 오렌지와 코랄 피치 컬러가 예쁘게 믹스되어 있어가지고 딱그 연어 색깔 우리 코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루두루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봄에 바르기 좋을 것 같은 코랄 립이에요. 러디 피치. 02번 리치 라이즈 발라볼게요. 리치 라이즈. 살짝 다홍빛이 날것 같아요. 조금 두려워. 이 다홍빛 오렌지. 굉장히 자몽주스 같아. 얼굴에 형광등이 탁. 굉장히 주시한 그런 컬러인데. 다오빛인데 얘는 뭔가 좀 예쁜데요? 굉장히 주시하고 상큼한 상큼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봄 여름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얼굴에 형광등 탁켜질것 같은 내가 바르면 살짝 김치국물스 어딘가 모르게 핑크 느낌도 조금 아주 조금 있어가지고 Let's you rise. 케이스는 봐도 쿨쿨쿨쿨쿨 미러베리, 미러베리 미러봐라! 뭐 이런 느낌이야? 나 한번 미러봐라 이런 느낌 미러베리 발라볼게요 벌써부터 쿨하고 굉장히 팍팍 여러분들께. <웃음> 쿨톤 분들 이거 집중하세요. 이거 이쁘다. 얼굴 확 화사한 거 보이시죠, 지금? 얼굴에 형광등 확! 이 미러베리 컬러는 쿨톤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핑크 컬러에 오묘하게 베리베리 퍼프 느낌 탁! 근데 살짝 이 미러베리 컬러는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컬러가 조금 탁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으로 발랐을 때 조금 더 맑은 느낌으로 컬러를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컬러는 저처럼 풀립으로 채우기보다는 그라데이션으로 예쁘게 바르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일 기대가 되는 케이스만 봐도 약간 로지로지스러운 이름도 로지예요로지 뷰. 구매하고 택배 박스 뜯었을 때부터 내거 중에 최고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미러베리 착색이 지려가지고 겁나게 지우고 쿠션 뜯었는데도 미러베리 여러분들 착색 지려요. 미러베리는 그냥 밀어버리고 로지뷰 발라볼게요. 굉장히 예쁠 것 같아, 너. 음! 음. 이 조금 쨍한 느낌이 미러베리 쉐키 때문인지 살짝 팥죽 로즈 컬러인데 지금 입술이랑 비교했을 때 입술에서 조금 더 핑크 기운이 조금 더 올라와요. MLBB 로즈의 팥죽과 애쉬를 조금 넣어서 생각보다 엄청 차분한 느낌의 컬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손등에 바른 것처럼 조금 생기있는 그런 로즈 컬러라서 톤다운 컬러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꼭 발색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입술보다는 손등 발색이 조금 더 정확해요. 지웠을 때는 요런 느낌이에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채도가 있죠? 투쿨포스쿨 클리어 틴트 마지막 컬러! 글림 레드! 레드! 레드! 레드! 맞아, 진짜 오늘 네가지 컬러 중에 다 레드가 없었어. 글림 레드 발라볼게요. 이거 크 레드 컬러는요.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레드 컬러인데 물먹 레드 느낌이어서 평소에 저처럼 레드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레드는 조금 꺼려져 하시는 분들이 도전하셔도 괜찮을 그런 물먹 레드 컬러고요. 이 컬러는 뭐 웜쿨 상관없이 두루두루 바르셔도 그렇게 이질감이 느껴질 것 같은 그런 레드는 아니에요. 딸기잼이 생각나는 그런 레드 컬러예요. 생얼에 혈색을 주셔도 괜찮을 컬러고 메이크업 하셨을 때도 데일리로 바르실 수 있는 레드 컬러인데 오늘 이렇게 투클포스쿨 아트클래스 클레어 틴트 5가지 전 색상 발색 리뷰 보여드렸는데요. 물 틴트를 바르고 살짝 립 오일을 바른 듯한 그런 느낌인데 입술에서는 전혀 무겁지 않았던 느낌이었고요. 쨍한 컬러일수록 많이 얹으면 컬러가 조금 더 딥해지는 걸볼수 있었어요. 촉촉하고 봄을 맞이해서 굉장히 컬러들이 예쁘게 나왔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밑에 링크 남겨둘게요. 광고나 협찬 절대 아니고요. 내돈내산이고 오늘 영상도 오늘 옹냉이도 오늘 투클포스쿨 클레어 틴트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지금 바른 립은 발색 립뷰다 끝나고 로즈뷰 바른 거예요. 안녕. 여러분 립 진짜 예쁘죠? 입술 진짜 예쁘죠? 촉촉해요. 안녕.